오늘 121문이에요. 121문 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함께요. 하나님의 천상의 위험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맨 처음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의 부름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름으로 시작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곳에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초월성과 내재성.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초월성, 그 우리의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로 2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오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 그러니까 각각에 계시는 내재성과 먼데 있는 초월성을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재하시면서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예, 내재하시면서도 은밀한 곳에 예, 그, 우리의, 그, 우리의 어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어, 이렇게 초월하여 아시는 음, 그, 내재하시면서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 배웠어요 그 여기에는 내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벌어지고 나서 구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 하늘에 계시다라고는 말하지만,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 오신, 예, 성령께서, 어, 그, 그, 이제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어, 양자의 영을, 예,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에,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유일한 성령께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재성입니다. 이게 구약에 감추어져 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사장 이2절 이렇게 말씀해요. 어, 이것이 언약적 그 그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어, 하나님은 너희는 음, 내 아들이다 어, 내 장자다 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 하나님 보좌에서 파송하여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예, 그런 기도의 예,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음. 어, 이것은 지난 시간 본 것은 내재성이고 오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121문은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121문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더하여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답을 보세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상의 위험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천상의 위험. 어,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이것이 천상의 위험, 하나님의 천상의 위험을 가르쳐 준대요. 천상의 위험. 하늘, 예. 하늘은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뭐 하늘에만 계십니까? 땅에는 그러면 안 계셔요? 이것은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뭐가? 하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 그, 어, 그분의 그 천상의 위험을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이러, 이 말씀을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가보면 보세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에, 이렇게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실 수 없다는 거죠. 어, 땅에, 땅에만 거하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 어떻게 가둘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그곳에 둘수 없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응? 에, 그래서 어, 내가 어, 내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십사 년 전에 가보았던 그 삼층천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설명하죠. 낙원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장소적 개념이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어 어떤 또 다른 어떤 뭐가 이렇게 장소가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말은 우주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처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험과 어미 하신 영광스러움으로 다스림. 그래서 이게 천상의 위험이에요. 천상의 위험을 소, 설명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게 하늘에 계신 그럴 때 우리는 아,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때 어, 그냥 어떤 그 멀리 그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천상의 위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험과 어미하신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 하나님의 천상의 위험을 지금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 의미예요. 이것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럼 보세요. 기도하면서 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딱 기도하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이델베르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위험과 영광스러운 어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천상의 위험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땅의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상의 위험 앞에 땅의 것으로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을 가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기도냐면 천상의 위험을 갖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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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늘에 계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서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즉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두면서 기도하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그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수단하고 방법화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때내 영혼이 하나님 보좌 영광스러움으로 끌어올려가져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거라고요. 이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예,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깊고 내가 가려는 길보다 계획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들이 다 화석화돼요. 그냥 교리적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져가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향한 온전한 축복들을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아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나한테 주셨군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묶으셨군요. 어떻게 안다고요? 기도할 때. 그런데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개신이라는 이 의미를 알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하늘의 개신이라는 말은 이 천상의 위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생각 앞에 내 뜻과 고집과 내 생각을 끊내놓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올라가는 문제구나.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문제구나.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는 거구나.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도록? 기대하도록 하기가 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죠.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개념하셔야 돼요. 언약에 매이시는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 아니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많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 못하세요. 하나님 예정하셨고 그래요.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중생케 하셔서 회개토록하셨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구원 받는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걸 못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 거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약에 매이시는 전능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자,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전능하시며 이 전능은 도대체 무엇에 매여 있는 전능인지 보세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전능이에요.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게 전능이 아니라 그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게 전능이죠 어 여러분 이 전능 여기 그 전능하신 능력 할 때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게 전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이때 찾아간 이때 아브라함이 찾아 아브라함에게 찾아 오신 이 하나님은 지금 a h a m a 안 r a h a m Abraham, Abraham, 아브라함이 a m a b r a h 이 m Abraham, Abraham, Abraham, a b r 이제는 m a b r a 그 a m a b r a 나 a m 그 b r a h a m 아니죠. 그 저, 전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 이루어지는 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전능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내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인 성도는 땅에 살아도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전능의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엮여져요. 아,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엇이든지 뜻을 간구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는 땅에 있지만 하늘을 움직이는 존재들이라고 누가 교회인 우리가 성도가 이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교회인 성도에게 주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우리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은 말씀인데 두 번에 걸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사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때요? 땅, 땅과 땅 하늘을 엮고 있는 땅과 하늘을 물, 물 풀리기도 하고 얽매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송도죠. 18절도 보세요. 마태복 18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그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 좌절하는데? 아니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인 우리가 좌절해서도 안 되고 아니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그 일을 갖고서 언약안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맞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대요.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진 자들, 성도죠. 언약으로 가진 자들,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언약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을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자녀 살려주세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주신 이 자녀가 언약의 자녀 아닙니까? 어,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직 본인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뭘 하지 않았는데 유아세례가 베풀어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언약의 권속이고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언약의 신앙으로 언약의 믿음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교회가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시, 신앙을 고백하고 뭐 어, 미, 믿음으로 뭐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어, 언약의 신앙을 갖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맞상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에, 언약의 책임을 여줄을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일하실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의 전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 아까 그랬죠? 그 전능은 뭐라고요? 언약에 매이는 전능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약 앞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그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면 대뜸 그래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은 언약관계, 언약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당당함은 어디에 있어요? 돈 맡겼어요? 부모가 뭐 학교를 보내야 되는 어떤 진짜 뭐 완전한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근데 왜 부모가 자녀한테 매여 살고 저렇게 하면서 학교 가주기를 바라고 <웃음> 어? 뭐왜왜 왜, 왜 그러죠? 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런 관계 언약적 관계라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기대하도록 언약관계 있으니까 어?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를 아, 머리대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거에 대해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게 뭐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세요. 아 나에게 필요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예수님이 받으시고 사신 것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그거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 우리 자,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3장 보시면 14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하늘과 땅에 있는 자기 백성, 교회, 교회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교회에 있는 자예요 이들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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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그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어졌던 대로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그것 다 주실 겁니다. 어떤 것으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속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 되어서 전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내셨던 그 삶처럼 살기 살도록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 내 피로. 나잘 먹고 잘 살겠다. 저 불신자들보다는 좀더 있어야겠다. 가져야겠다. 예수 믿은 것으로 나는 좀 번영해야겠다. 예수님의 삶에 그런 내용들이 어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이 내용들이 부유하고 풍성하여서 예수님이 그 기쁨 속에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성도만이 성도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주신답니다 이거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을 예수님이 덧붙였던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과정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거예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 문제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부유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역사에 내어셨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종국에 가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전능하시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선하심으로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함축된 그러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초월성이에요. 능력이 있으시다. 그 초월성은 두 가지로 오늘 소개하죠. 하나는 천상적 위험. 천상적 위험. 하늘의 위험. 그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거짓된 자아를 챙겨 먹으려고 내 욕심 욕망 구하는 것은 아 이것은 정말 에, 그런 영광스러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문제구나 하늘에 계신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우시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한 때가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그 사랑하기로 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선하신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두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막 죽을 것 같고 우울하고 이것으로 막 끝날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나님하 계신 하나님을 초월성으로 우리 자신 앞에 와 계셔요. 아버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으로 쑥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연약함과 나의 때론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이 기도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이건 안될것 같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고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를 때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 안에 근거두어서 정말로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음, 자상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예, 직분자들의 교육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직분자들 위리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앙고백 했던 우리 영옥 성도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는 귀한 직분자 아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음, 건강도 가져볼 수 있고 많은 돈도 벌어볼 수 있지만 영혼의 구원은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도 될수 없다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에게만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 풀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책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주여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맡긴 이 문제 천만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오직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또 우리 주님께서 너가 무엇이든지 언약 안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려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실제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에덴개혁장로교회를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양육받으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직분자 후보자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들이 에덴개혁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이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